지난 시간에 생각했지만 이제 적대 세력들의 위협 앞에서 교회 내적 상태가 어떻게 그 유지 발전되어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문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그어 성도들의 그 아주 윤무상 통하는 삶을 봤을 때는 그때는 적대 세력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거든요. 지금은 이제 적대 세력이 나타났을 때 교회가 어떻게 내적으로 더 단단하게 그 무장을 하고 나가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는 이제 그 적대 세력들 앞에서 교회가 든든히서 나갈 때 어떤 부정적인 그 사건들이 있는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대비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교회가 무슨 그 돈을 다 그냥 공산주의처럼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생활을 하게, 하기 게하 위해서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웃음> 하나님 나라를 어, 그리도 안에서 충만하게 누려가는 자들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는. <웃음> 결코 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사회는 이 땅이 아니죠. 하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어 이제 이런 <웃음> 나눔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반 이성주의자들, 물질주의자들, 유물론자들, 뭐 이런 세상에 그 거듭나지 않은 이성을 가지고 이 본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회학적으로 접근하거나 뭐 물질주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해가지고 초대교회가 아 이게 너무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버해가지고 이렇게 과도한 열심을 내가지고 좀 지나서 다른 교회 에 도움을 받게 됐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런 본문들을 이용해서 아전 세계 그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 이념을 어, 이념의 체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이 신약의 그 성신 충만한 교회 그성도들이 과연 구속사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어, 본을 어떤 빛을 나타냈고 어떻게 전진해가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이 있는 것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 부활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가장 주된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사도의 교훈을 중심으로 서로 사도행전 2장처럼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원래 그, 이스라엘이 그런 모형적인 국가로 세움을 입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명기 14장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핍절한 사람, 그, 가난한 한 사람, 배고픈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가난에 들어와서 기업 분배를 받고 살아갈 때 여러 이제 우여 각 가정마다 각 지파마다 우여곡절이 있어서 때로는 어느 지파가 어느 가정이 어느 그 족속이 더부여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뭐그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받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제 6, 어, 제 7년 때는 다, 저기, 안식년이 돼서, 그, 돌리게 하고, 완전히, 그, 신년 때는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리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히 청지기로서 물질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그,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격을 나타내고, 그,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신명기 때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의 그 실체인 신약의 성도들 아닙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에 부름을 받아서 거기에 속하게 됐으면 철저히 이제 완성될 그런 하나님의 나라 모습으로 어 가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구약의 예표적인 일들이 다 응하고. 일차 1차, 일차적으로 성취되고 이제 하늘에서 완성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돼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철저히 청지기로서 물질에 대한 이런 어, 이전에는 물질에 잡혀 있고 여러 가지 뭐 세상 것에 묶여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돼가지고 거기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상, 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음. 철저히 어, 당시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어,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극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사건. 인 것입니다. 당시 그 기득권을 누가 갖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교가 당연히 갖고 있었잖아요. 그 사회 속에서 이제 자기의 소유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 생명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당대 로마 사회가 엄청 세계 최대의 강국으로 존재하고 로마 사회 속에서 출세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가지고 있는 걸 절대 포기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모든 그 권능의 왕국의 그 일들이 또 은혜의 왕국의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 앞에 부복하는, 주님의 뜻에 부복하는 삶을 살고자 기꺼이 생명같이 여기던 것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 이런 본문은 누구에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강제로 요구해가지고 성경이 이러니까 내놔라. 그렇게 요구하는, 해서도 안 되는 말씀이고요. 그것도 내가 가난하니까 날 도와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본문도 아닌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먼저 그 은혜를 누려서 나누는 겁니다 그 그래서 그 하나님의 회복된 사회 회복된 인간상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걸 극명하게 나타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존재해 하는 것도 그렇고 한 사회가 존재하는 것도 그래요 그그 그 역사적인 환경이 있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개인에게도 있고 사회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런 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문의 사건을 봐야 하는 거지 결국 이거 내기 싫은 사람 억지로 뭘다 내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라고 요구하는 그런 어, 말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은혜 에, 누릴 자가 누리는 겁니다. <웃음> 네, 지난 시간에 그런 정도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인격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말로만이 아닌 생활로 나타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또, 신약, 주님이 예수 그리토께서 오셔서 그, 요한복음 17장 얘기는 아까 뺐는데요. 그, 이제,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응하는 일과 그리토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참 불쌍한 사람이죠. 회개해야 될 사람이고, 자기 꿍꿍이가 따로 있고, 그래도, 그래도 세상이 뭐 어떤, 얼마나, 이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든가. 그래도 나름대로 인간으로서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조금 이따가도 자세히 보겠지만 오늘 저녁 일을 모르고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살아가면서 지금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현재 죄 백성으로 명백하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 강위를 이이이 이 역사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로운 에덴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 공상으로만 아니고 망상으로만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웃음> <웃음> 이스라엘이 이런 그 신약의 저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구약을 생각했다면 이스라엘의 실패도 생각했을 거예요. 광야에서의 실패, 가나안에서의 실패. 그 온갖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역사 속에서 개인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사적인 생각으로. 그 사회 속에 있어 가지고 많은 걸 생각했을 거예요. 단순히 그냥 아, 그 거울이니까 그 따라가면 안 되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그 실패와 멸절됨의 그 원인과 그 과정들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러니까 <웃음> 이들은 그 안일하게, 그아모스 말씀하고, 뭐 시편 49편 말씀 좀 이따 보겠지만, 그 요셉의 환란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상하궁이나 그 비싼 포도주를 먹어가면서. 그 안위하는 것보다는 요셉의 환란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 있다는 걸 아는 거지. 고난이 뭐욥 우리가 이제 이따 오후에도 욥기에 대해서 보겠지만 고난이 왜 오는 줄을 욥도 잘 몰랐잖아요. 그 때문에 고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원했는데 결국은.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을 알고 그 앞에 아주 민물 같은 짐승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그분이 일하시는 그, 그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서 이제 그 회개하고 온전한 위치에 서게 돼서 자기 역할을 하게 된 <웃음> 고난에 대한 그 의미를, 단순히 인과응보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사단적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주님이 꼭, 저기, 안 보고 계신 것 같고, 이쪽 지구상에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떤, 그, 열심히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아주, 고통과 슬픔과 죽음 등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주님은 크신 그 어, 경륜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감찰하시고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 속에서 사실은 명백하게 드러난 그런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복하고 살아가는 것 예, 굉장히 지혜로운 그래서 이분 그 사실을 알고 참 주님을 경외하게 되잖아요. 참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에 여기 기, 저기 백성들이 은혜 받은 백성들이 그런 속에서 이제 이런 자발적 공유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서 구약의, 그, <웃음> 구약의 이스라엘의 경우들을 거울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여기 윤무상통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을 포기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자발적으로 포유, 포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포기한다는 것은 애써서 그 소유가 없는 고통보다 하나님의 뜻인 형제들을 세우는 일에 더 의미를 부여했다. 내가 없어서 당하는 고통을 형제들의 유익을 있는 것보다 그... 더 작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 형제들을 세우는 일을 더 크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 포기하는 게 전혀 아까운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미래적인 명예나 행복보다는 하나님이 목표하신 사회의 구성원들인 형제들에게 현재적으로 생명을 나누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한 거예요. 미래뭐 <웃음> 미래, 물질이 나 나에게 미래를 보장해주잖아요. 당장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 내 행복이 오는 거고, 세계 여행을 다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그러 그러니까 그거를 그걸 포기하고 그런 육신적인 기쁨, 육신적인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형제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현재적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 일을 더 크게 본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포기한 거예요. 그저 환경에 몰려 어쩔 수 없어서 집을 팔거나 소유물을 판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형제들 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지언정 소유한 것으로 낙을 누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단호한 믿음의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적대 세력들의 위협은 사회적인 제재나 물리적인 위협이 당연히 오는 거죠. 그걸로. 그러나 그런 것을 그, 피하기 위해서는 사실 더 소유가 필요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당대에 주께서 경험케 하시고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현재적인 결과를 내놓기에 주력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현재에 충실하지 않아요. 현재 교회 일 주의 일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육신의 그 생각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을 그것 때문에 내 소유를 못 넣는 거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아무튼 이, 신, 이 신약의 기자들의 이게 자기 포기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있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통치의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무모한 삶같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은 어떤 사람을 영원히 세우지 못하는 것이라고 시, 시편 기자가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다 기억하는 거죠. 물질을 의지하는 자는 그것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자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물질을 수단으로 써야지 물질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조그만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보면 물질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위치에서 재물을 의지하는 삶이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하다. 10편 49편 1절로 20절 내용인데 제가 일부분만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으면 다위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을 인하여는 근심치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물질만 의지한다. 그 밑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히 못할 것입니다. 저로 영전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볼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어,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 도다.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런 사람은 사망이 저희 목자라고 그 사망이 저희 목자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의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아는 거예요. 내 물질, 그 어떤 걸 투자해서도 한 영혼을 구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쓰셔서 그 일을 하시길 원하시니까 기꺼이 하는 거죠. 그게 영광인 줄 알고. 그게 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형제를 살린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예요 주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무리들에게 물질 문제를 또 어떻게 가르쳤는가 어,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12장 30, 13절로 34절 이제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가지고 어, 내 형을 명하여서 유업을 나눠달라는 유산을 나눠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그런 걸나눈 재판장으로 여기 온줄 아느냐 잘못됐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고 이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이게 지극 지극 작은 그뭐 드래핀 꽃 하나도 솔로몬의 영광도 이꽃 하나만 못하다 그런거 의지하지 말라 이게 주님이 아주 명료하게 가르쳐주신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32절로 34절분만 부 읽으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가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도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저기 유업 나눠 달라고 하는 얘기 끝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이게 뭐 천년왕국 때나 가서 이룰 일이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신자들이 이루어야 될 믿음으로 이루는, 이루는 거다 물질에 매이지 않는 삶. <웃음> 여기서의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주셔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써야 할걸 가지고 자기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뭐, 삼고자 한다면, 그것은 도적지라는 것이고, 불신앙. 당연히 써야 될때안 쓰면, 그 주님이 그걸 쓰라고 줬는데, 안 쓰면 그 도적지라는 거죠. 이게 제 8개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다 오후에 또 보겠지만, 또 8개명을 어기는 거예요. 내가 안 쓰고 가만히 두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8개명을 어기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는 여기서 개인 사유물 자체를 금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무조건 이런 걸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아버지의 주권과 그 구원의 현재적인 인도를 믿는 자로서의 삶의 자태를 어떻게 보이고 나가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제자들의 행동에 내면적인 배경이나 원동력, 그 목표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다 내놓고 공산주의로 사는 것이 다인양 주장하고 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역사 속에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특히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그래요. 이걸 제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려고 해요. 이거는 결코 제도적으로, 형식적으로 할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억지로 이런 걸 요구해가지고, 이런, 주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무슨 사람들 주머니 착복하시는 분이 아니죠. 음. 주님께서 주신 것에 진정한 가치를 알고, 진정한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음. 소유 자체를 가지고 자기 행복을 누리기 위해 이런 것을 싫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조건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런 걸 강요해가지고 이런 삶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주, 주의해야 돼요. 아무튼 죄 제자들은 보다 크고 넓은 뜻을 이루기 위한 시급성과 그 일에 함께한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자기의 소유의 것을 내놓아 자기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기꺼이 추구했습니다. 일단 내놓으면 내가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그걸 기꺼이 추구한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는 실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스도를쫓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보통 아상의 활동이라는 것이 그 내놓기 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놓고 나서도 있어요. <웃음> 자기의 것을 내놓고 난 뒤에도 그 아상이 움직여요. 특히 자기의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놓았다고 한다면 더더욱 거기에 자기 아상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을 내놨다 하면, 그거, 그거 이제 내가 주장, 내가 이만큼 기여했으니까, 그걸 주장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은혜가 없이 내놓은 사람들 특징이죠. 그래서 자기 주장대로, 어, 어그 자기가 헌물한 것이 쓰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 발언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자기 교회 안에서의 위치와 수준, 역할도 모르고, 자기가 많이 내놓았다는 것 하나로, 목소리를 크게 하려고 합니다. 그 만일 한 가족의 일로 그게 확대되면 걷잡을 수 없이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가족이 막 집안에 제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목사나 그런 사람들 장로이거나 뭐 교회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면 목사는 내쫓지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안하면 안, 해, 안 하면 내쫓아버려요. 묵살내죠. 그러나 이런 것은 적합한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좋으려면 끝까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기만 좋다든지 과정만 좋다든지 아니면 결과만 좋다든지 해서는 안됩니다.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성신님께서 내신 결과가 돼야 깨끗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백성들이 그랬다입니다. 집을 다 소유를 팔아서 내놔도 사도들 발 앞에서 내놓고, 사도들이 객관적으로 잘 쓰게 하기를 바랬지. 내놨으니까 사도들 내말 들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 세우 질서도 존중한 거예요. 내가 내놓고도 거기에 안상을 싫지 않은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지요. 여기 본문에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아상을 심지 않고 성신을 의지한대로 제 재물을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 내놓고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놓고 주장하는 것은 제 것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놓고 제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은 다 이 질서 속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다보는 거예요. 아상이 실린 행동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무슨 가시적으로 무슨 이적적인 일이라기 보다는 그들의 말씀과 성신이 충만한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구체적인 삶의 증거를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 물질이 나를 내일 살린다 생각하면 물질을 내놓으면 나 내일 죽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못 내놓죠 이걸. 근데, 내놓았으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게, 부활신앙을 입증하는 삶이 됐던 거예요. 오늘 저녁에, 그, 내, 나를 취해도, 나는 두려울 곳이 없고, 근심해서 떠날 일이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그, 나누어도 삶에서의 구체적인 실증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증거는 참되지 않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그러고 부활신앙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물질의 매인 삶을 살아가 이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을 기만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명백하게 볼 거예요. 하나님 허와 사피라 사건에서. <웃음> 죄책과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면서 죄의 세력에 붙잡혀있는 생활 태도를 보인다면, 이거는 참 사람을 기만하는 거아니에 형제들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것은 아직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직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야거, 야거보소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말로만 형제에게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실제 몸에 쓸 것을 안 주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는 귀신들도 안다입니다. 귀신들도 알아. 귀신들도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부복하지 않아요. 거기 자기 삶을 안 들여요. 귀신들은. 그 똑같죠. 여기 그 얘기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귀신도, 귀신도 두렵고 떠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기꺼이 믿음으로 바쳤잖아요. 주님이 다시 살릴 것을. 가장 생명같이 여기 있던 그런 후, 후, 후사를 주님, 그 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주님이 살리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드린 거죠. 그래서 그 행암으로 믿음을 보인 거죠. 기생 납도 마찬가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바리세인들이나 율법사들은 이웃에게 구제도 하고 자비도 베푼다고 했지만 아상이 실린 구제를 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전심을 쏟는 구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세 안에서 모양을 내는 일만 했지 부활을 믿음으로 내다보며 목숨을 내놓는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보면 그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입니다이 예, 사람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에요. 구제도 잘하고 예,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예, 아주 덕성있는 모습이근데다 팔고 나를 쫓으라. 하는 그 말에는 근심하고 떠났어 <웃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 부자 청년과 같지 않아서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순종해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바라보며 이 세상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나그네로서의 자유로운 삶을 능력있게 산거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르쳤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빌리포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토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이미 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토와 예수께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날마다 죽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내가 전파한 복음에 내가 버림이 될까 성신을 의지해서 그걸 극복하고 산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믿음의 그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 그런 태도를 보인 내용을 다 들었겠지요. 그리고 누가는 제자들의 그와 같은 삶의 결과로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 극빈자가 없었다고 소개합니다. 큰 은혜를 얻어라는 말은 아주 칭송을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사람들한테. 먼저 본 사도행지 2장에서도 사람들한테, 외인들한테 칭송을 받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 많은 자들에게 칭찬을 받게 한 것입니다. 서로 공유하는 삶을 통하여 핍절한 사람이 없어짐으로써 그와 같은 칭찬이 나타난 거죠. 불신자들은 제 코가 속자야. 항상. 그리고 자기 목구멍에 포도청이 극에 급해서 절대 못내놓아 극한 가난 중에 네, 절대, 그건 못하죠. 흉내만 낼 뿐이죠. 그, 로마서 14장 15절로 17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그, 어떻게 신약에,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안에서 어, 거룩한 백성이 된 새로운 이스라엘이 어떻게 어, 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여기서 나오죠.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시 아니함이라 그리토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락 이게 먹는 것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고 해놓고, 먹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게 아니다. 이웃을 먹이면서 사랑과 의와 희락을 나누라는 거예요. 너 먹으면서 형제를 많게 하지 마. 참, 묘한, 그, 언어 유의 아닙니까? 부활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삶의 증거를 한 자들의 그러한 칭찬의 일들에 대해 교회는 아주 공, 공개적으로 질서있게 처리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헌신된 물질을 누가 어떤 이유로 쓰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한게 아니라 교회 대표자들인 사도들 앞에 두고서 교회 회원들이라면 누구라도 알수 있게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이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쓰이는지 모른 채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적법한 것이 아니고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목사나 몇몇 추종자들에 의해서만 헌상이 좌지우지되고 쓰여진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부패하고 말 것입니다. 성신께서는 내신 결과에 대해 누구라고, 누구라도 보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평하게 헌상이 처리된 것입니다. 지금 아직 집사가 없잖아요. 집사가 없는데 지금 사도들이 집사의 일을 한 거예요. 과도기적 상황이라서 아직 지금 사도들이 마치 이, 집사처럼 일을 한거죠. 나중에 이제 <웃음> 육장에 보면 나오죠. 집사를 세우는게. <웃음> 아주 공,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게, 뒤가 구린 짓을 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나 목사나. 뒤가 찜찜한 일을 하지 않아요.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완전히 하얗게 하약, 예, 삶을 사는 거예요. 이그 일에 구체적인 한 인물이 나옵니다. 또. 바나바이죠. 다음 주에 볼 인물과 또 대조되는 인물인데.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혹은 권면의 아들 혹은 예언의 아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오라비 그러니까 남, 마리아와 남매가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 합니다. <웃음>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이방인 전도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는 고향 구부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그 키프로스 섬인데요.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거기 출신이었고, <웃음> 구으로 출신이었고, 레위인이었다. 그는 그의 이름에 나타난 대로 믿는 자들끼리의 물질적인 공유를 목표로 하여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둔 자가 아니었습니다. 천국생활의 그림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알고 그리고 당대의 사명인 보금을 증거하는 일을 목표로 그 일에 대한 수단으로 자신의 소유를 헌신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밭을 팔아서 낸게 아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전과 확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 이 교회가 좀 어려운데 내가 좀뭐 기여를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면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헌상의 정신을 따르는 게아니니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 진정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신자들의 자발적 공유 생활 두 번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적대 세력들의 위협 속에서도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원들은 외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내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아주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추구했습니다. 그 일이 이전에 구약에 예언된 대로의 역사였으면 예수, 어, 역사였으며, 그 예수님의 간구하심에 대한 열매이었고. 성, 성신님의 강림으로 말미암는 결과였다.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할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열매 이들에게 행위라는 게 신행이라는 게 땅에서 볼수 없는 일반 사람들도 사회 복지 하는 사람들은 자기 걸팔아서도 그 국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음.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하늘의 소망을 따라서 하늘의 일에 참여한 것, 하늘 그게 하늘 생명의 움직임이지. 그들은 그들의 증거하는 부활의 실제적인 삶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살아갔습니다. 주께서 한 몸되게 하신 사회 속에서 아상을 벗고 모든 것을 팔아 실질이 있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자들이 그런 사실을 칭송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김의 능력과 원리와 실천에 대해 편협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지음에 우리는 모든 것을 고루 균형을 갖춘 공동체로 메시아적 공동체로 그 완성을 향해 장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번 주 수요일 날 강설의 내용 중에 김홍전 목사님이 한 사람이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끝부분에 나타내요. <웃음>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은혜의 실질을 누리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홀이라도 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으면 이런 아름다운 사회, 천국 사회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진주가 뭐지요? 하나님 나라. 기도하겠습니다.